이번 순서는 동아리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코너인데 어, 아, 뭔지 아시나요? 몰라요. 뭐예요? 아라TV 핵인싸 코너입니다. 어. 아라TV 팬싸인 부탁해! 팬싸다 부탁해! 팬사를 부탁해! ]입니다. 자, 저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 CD에 전 멤버들이 전부 사인을 할 겁니다. 쉽게 말해 아라티비팬사인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아, 시작해볼까요? 시작해볼까요? 아예 바로 네. 시작해 보시죠.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. 잡! 어떻게 빠르 빠르 빠르 빨리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. 오 되게 빠르다. 와 칭찬 엄청 많이 해주세요 지금. 아 어, 그러고. 근데 보이네. 제찬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택시비 천이0 0만 원이라는데 무슨 뜻이죠? 멀대요. 길대요. 길대요땡 아아 탈락. 헐. 탈락. 이분 누구야? 잠시만. 말랑님. 좋았어. 말랑님 그럼 저는 하나는 말랑님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,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박함 그래요? 네. 그냥 제 사진과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? 무늬 깊이 320mm래요 네? 네? 와 320cm 읽더라는데요? 아 그래? 와 너무하네 <웃음> 320mm라뇨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<웃음> 잘못 읽었네요 저 그냥 문제 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모티콘은 무엇일까요? 몰라요! 어 찾았다! 요렇게 하니까.. 원데요 요즘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진미채.. 아 진미채 리 진미채 진미채 아무튼.. 저 진미채.. 아 진미채 리 진미채요? 진미. 진미! 진미! 진미 분이요? 네 그럼 이제 문익이 형이 고를 차리네요 음. 우와 잠시만요 왜요? 저 마음에 든거 찾았어요 축하드립니다 한... 하빈님이 문익오빠 잠깐 캐, 캡처 좀 할게요 이 세상에 천사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아 세상에 어? 세상에 마상에 증거는 남겨야 된다고 캡처를 음 하시겠다고 저기 한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 어어 네. 너무 귀엽잖아 그럼 문익이 형은 천사가 돼서 저로 날아가시고요 아예 감사합니다 <웃음> 잘가요 네, 나중 만나갈게 경윤이 형 혹시 고르셨나요? 아네 저는 한 분은 이미 골랐고요 아 그래요? 네 이경윤 핫가이왜 고르셨죠? <웃음> 이 분이 <웃음> 핫가이요 <웃음> 핫가위? 가이아 핫가위 아 깜짝 아, <웃음> <3장> 놀랐어요 <웃음> 핫바디인가요 핫가위인가요? Guy. <웃음> 핫 가이. 아, 핫 G 가이. G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분이경마가을가셨대요근이말이안나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나 가이 가이 가이 가이 런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나 가이 가이 이가나이가나 <웃음> 아 말이 안 나와요? 음, 음. 아, 그러면 다네요. 종영이는 골랐나요? 어! 저 골랐습니다 뭐요? 민구님이 종영이 전에 곰돌이랑 사진 찍었다고 올려줬는데 보면 종영이는 없고 아기 곰돌이만 남아있어 라고 하셨어요 뭐가 곰돌이죠? 전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지만 드리기는 할게요 이런 기분 아니죠 <웃음> <너무> 좋습니다 <웃음> 귀여워. 곰돌이 귀여워. 자저 이제 칼, 그럼 원대 형저 카레빵맨 드릴래요 원대 영상 틀었다가 너무 스위트해서 집에 개미 들어왔대요 아하 <웃음> <집에 웃음> 카레빵맨 혹시 그 <그게> 붉은 개미인가요? <웃음> 아 불근, 붉은 붉은 개미라니요 불리면 좀 간지럽거든요 붉개미 아. 붉개미. 아 붉은 개미가 아니라 붉개미 그래 아 <웃음> 카레빵맨님 자 이제 재찬이 형네 저는 문제 낼게요 재찬이가 아, 이러면 또 음. 멤버들이 3인칭 쓴다고 뭐라 해요 여러분? 제가 좋아하는, 아 요즘 꽂힌 음료아 이거는 어디서 되게 많이 말했던 거죠? 아, 첫 번째로 보이는 섭, 부분. 섞는 거, 섞는 거. 섞는 게 아니라 섞어요. 섞어. 섞어를 에이, 영어로 바꿔야 에이, 돼요. 에이, 섞어, 섞어. 이게, 이게 다 영어로 만들어진 그거거든요. 밀크티 아닙니다. 어? 그러게. 어 여기 있어요. 민트 어, 초코. 김밥님이 맞추셨어요. 어디요? 어디 김밥님이 밀크.. 땡고 그러네. 아 밀크 인크. 아... 이야... 김밥 님이요. 네. 김밥. 김밥. 어. 김밥 쟤 나중에 강아지 이름인데. <웃음> 어. 야, 그러면 <웃음> 네. 너의 강아지 이름이 김밥이 되면 네. 우리는 이제 김밥을 못 먹잖아. 죄책감이 들거 아니야. 김밥은 안 먹으면. 돼요. 아, 뭐... 그러면 첫째를 김밥으로 하고 둘째를 천국으로 하는 거예요. 김밥 천국. 와. 와. 오알루야네 그냥 해봤습니다 <웃음> 네 그거라서 반성하세요 아, 지금 자기 천사라고 <웃음> 맞아요 와, 제가 맞아요. 웬만하면 리액션을 해주거든요 아, 근데 이번 건는 진짜 뭘 <웃음>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웬만한 문희경 나머지가 아닌데 네. 이제 그러면 네 천사님 네네 골라주세요 어? 뭐 천사님 네. <웃음> 아 그렇게 반응 못 해주시겠다고 천사 힘들다고 하는데 <웃음> 천사님 골라주시죠 아 보면 저도 색다르게 이번에 문제로 해보겠습니다 음. 제가 하는 어 몰라요 뭐? 아, 예, 예, 예, 예. <웃음> 제가 하는 모바일 게임의 개수는? 그거 나도 모르는데 나도 그렇죠 이건 운이라고요 여러분 두개 제가 보면 음. 5초 뒤에 딱, 집은, 딱 집어서 은집 있는 그분께 댓글 드리겠습니다 문희경도 모르고 4 2 1 동! 오어 저기 번호인데 이게 동그라미 땡님이 동그라미 땡 동그라미 땡 동그라미 정답이 뭐예요? 똥뭐라요 4개입니다. 아 4개 나왔어요. 4개이 보호 계신가요? 무니기가 연습반하고 게임을 4개씩이라 한답니다. 근데 여기는 안요 4개씩이 나온대요. 4개씩이 나와요. 이게 무니요 이게 공 게임을 하거든요. 네, 제 차례인가요? 됐다. 어 저는.. 뭘로 하실래요? 질문, 칭찬, 질문으로 <웃음> 할까요? 아까 칭찬을 네, 했으니까.. 네. 음, 오늘 아침에 제가 양말을 어느 쪽부터 신었을까요? 이야.. 이게 10초 3이죠. 자, 10 9 8 7 6 5 4 3 2 1 땡! 자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웬오 두개 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냥 뽑기 아니 죠 양쪽을 동시에 신호하 수도 있어요 아 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<웃음> 이렇게 던져가지고 네. 아니 저 이제 문익이 문익 형이 한쪽 잡고 잡습니다. 제가 한쪽 잡고 형 들어오세요 렇게 하면 뭐 간다? 전해, 전했어요, 전했어요, 전했어요. 전했어요, 전했어요. 전했어요 전했어요 아 정했어요 전했습니다 아, 천사님께서 오른쪽이라고 하셨어요 아, 여러분, 문익에서, 아, 문익이 친구네 이거? 문익이 아. 친구 아. 아. 할렐루야 한번더 하세요 아, 한번더 해, 아니요 그만 하세요 아, <웃음> <웃음> 자, 저는 그냥 올라오는 댓글 중에서 아무거나 꺼볼게요 네. 올라오는 댓글 중에 아무거나요? 네. 당민님이 종영이 목소리가 데시벨이 100을 넘어도 120살까지 제 목소리가 그분의 자장가라고 하시거든요 와, 여러분 종영이랑 같이 차타보면 그런 소리 절대 못하십니다 여러분 <웃음> 네, <제가요. 웃음> 다장가가 아니라 알림음입니다. 제가 궁금한 여러분. 게 방금 전에 그 소리를 다장가로 듣고 주무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. 그러면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그래요, 보여드릴까요? 그래요. 그 좋습니다. 이 닉네임을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네. 네 저는 카레빵맨님이랑 진민이요. 말랑님과 김밥님. 저는 하빈님이랑. 이제 동그라미땡님 어, 이경윤학가인님 네. 그리고 <웃음> 천사님 저는 민구님과 강니님와 <웃음> 네. 어, 이렇게 순식간에 아, 또 팬사이드가 끝이 나아 네. 진짜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랜선으로 하는 거 하니까 아, 진짜 너무 좋아요. 재밌었어